니현자님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니다 너무나 <웃음> 가가 <웃음> 가게 들 너무나 그리워졌어 너무 그리웠어 네 아버님, 네네네 아, 어서 네, 네, 오세요. 네. 아유. 아유. 아유. 네,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. 우리 김동현 씨 아버님이 아유. 아유. 우리 동현씨 알아주세요, 뭐 아버님. 아유. 여러분 실제 동현 씨 아버님이 나오셨습니다. 아이고 여기 김동현 씨에게 좀 미안하네요. 저희가 <웃음>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울려고 한건 아닌데. 아유, 아빠 께서 아주 꺾어 울어요. 네네. 예, 네. <웃음> 네. 실제로. 오늘 이 사연을 보내 주신 동현장 님은 바로 김동현 씨의 아버님입니다. 아버님 어서 오십시오. 아, 어서 오세요. 아니, 오리습니까 왔습니다. 예, 예. <웃음> 아니, 아버님 좀 아들한테 좀 기띠빈에도 좀해 주시지 너무 그냥 어, 모른 척하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? 작가님께서 네, 네. 절대 비밀이다. 절대 비밀.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. 무슨 말도 많이 안 하는데. 예, 예. 최근들 더안 했죠. <웃음> 더안 했지? 응. 더안 하신 거지.